우선 네, 늑대 먹고 시작을 할게요. 바이님 아이디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쵸? 어, 뭐야. 바이님께서 저희 블루에 오셨군요. 자, 그럼 우선 바이님에게 첫박을 걸게요. 자, 블루라, 블루와 함께 바이님을 괴롭혀보죠. 전 바이님이 전멸을 쓰실 것 같은데, 전멸을 서도 저희 이레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팀원들이 잡아낼 것 같아요. 우선 바위가 획을 왔기 때문에 일단 블루의패시브만 걸고 상대 레드에 바로 갈게요 음, 오케이 잡아냈죠? 자, 블루에 가서 레드 먹고 냠냠 줍시다 빠질게요 우선 미드에 움이날것 같은데 가봅시다 아, 피하셨네 아, 지금 바텀에서 죽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쩔 수 없네, 일단은 근데 네, 사정하고 집을 갈게요 바텀 또또또 터지고 또, 또, 또 있는데 일단 내려가줄게요 근데... 잔대, 근데까지 조금 힘들어지는예요 근데 아, 잔나님이 깊이 들어으니까 우선 데이지를 보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공 궁을 쓰셨는데 미원이 없기 때문에 자, 토탑이 잔나를 잡아냈죠 아, 뭐야 미안해 이제 잘할게 아니 미안해 이제 잘한다는 님께서 나가시면 어떡해요 님께서 미드폰을 가셨고 대행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저는 할게 없기 때문에 전령을 챙기도록 할게요 바위는 이고 아트로스님이 오셨네요 자 아트로스 잡아볼게요 진실의 방으로 데려갔네요 진실의 방에서 살아남있을지 역시 살아남지 못했군요 근데 네, 바위고만면안 되는데 아아... 감타 진사를 제가 너무 이직했죠 이거는 제있습입니다저 아, 페이블 혼내주고 제라스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아, 빠져볼게요 아 스킬 한번 피했고 자 일단 킬게요 아 팀원들이 없구나 저희 4대 5기 때문에 지금 맵에 팀원들이 없는 같아요. 제가 스킬 피해볼게요 아, 속박만 피하면 되는데 아이고 속박을 맞았네요 자, 일단 빠질게요 오케이 지금 한타가 중간에 이어지고 있는데 네, 니코님 과연 살수 있을까? 니코, 자 니코 살고 이렇게 잠깐만 에스윗 한툼. 전멸 쓰고 들어왔는데? 아우 아쉽네요 흠... 좀더 막아볼게요 이렐님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잘하면 트리플 리프트 가능하겠는데요 자 이렐님 들어가시나요? 실대 걸어줄게요 오케이. 지금, 애시 잡아내고. 상대 서포도 잡고. 역시, 아트까지? 와우. 대박. 자, 아, 트리플 킬했죠.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뭐 미드까지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 4대5인데 저희가 전혀 밀리지 않죠. 1 2대9니다2대쓰는 밀어볼게요. 일단 상대가 오니까 빠져볼게요. 어, 바이도 오고 있죠, 지금. 아, 침착한 게빠질게 속박을 걸고. 속박 못 걸어. 일단, 제라스님이 왠지 궁을 쓸것 같은데, 차분하게 한번 피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궁을 쓰기 시작하셨겠죠? 피하고, 쉴드하고, 쉴드. 오케이. 자, 고발. 인장 한번 풀어볼게요. 자, 미래도 싸움이 아니까 일단 구원을 쓸게요. 자, 구원으로. 바위가 들어오는데, 아, 과연 할수 있을까? 아, 살지를 못하는데그도 바이는 데려갔네요 자, 잔나님이 깊었죠? 자, 난이님 네, 자, 와고 좋아요 일단 라이브 오, 바이가 들어오네요 지금 자, 구원서주고 바이가 굴지도 될는데 자, 쉴드를 결국 또 들어오면 속박을 걸어 볼게요 자, 쏙박을 걸고 정렬 오케이, 바이님 바이바이 아트님 음. 운동 왜 네, 지금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아트님을 못 살리면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일 아트 살려보고 제가 아트님 빠지세요 들어가지 말고 제발 빠져! 아.. 아프린트들어셨구나 그럼 저도 잘 힘들겠죠 일단 최대한 자리에 오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렇게 끌지도 않습니다 4대 오라 뭐야 서렌이죠? 남자면은 무조건 안되죠 남자는 항복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오 세명을 끌어왔는데 마이틴 들어친의방으로들어갔고 아프린이 라고 아 니코 지 정말 잘들어갔죠세명이다들어갔죠또 2대1, 탈충탈충 탈춤, 탈춤 쳐보나요? 이렇게 잡아내고, 지금 다 잡아 냈죠? 지금, 서폭 빼고 다 잡아 냈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론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5인데, 루시아님이 나가셨는데 전혀 저희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바론을 4대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스코어시슥이대집자 바론까지 먹으면, 저희가 또, 100점 각을 노을수 있겠죠? 어, 제라스님 지금 돌발하시는데 이제 좀 이길 것같은이 저희가 이길 것 같은데요 상대가 이렇게 돌발했는데 쓰면 안되죠 자, 끝까지 4대5 포기하지 말고 이겨서 제라스님의 코를 납작납작하게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미드, 미드에 산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자 바이가 뒤로 보고 있고 자, 엘시가 공처도 이위시업 걸기 시작했죠 자, 진실의 방어를 데려갔고 자, 밑토 들어가네 자, 밑에 쪽에 바로 구원할게요 밑토 쪽은 스텔츠한테 포지션이 좋죠 밑에 살리고 자, 8층 들어가는 미레일, 미레일한테 쉴드를 벗고 이거 잘하면 슬프트 가겠는데 이렇게 한명 잡고, 자, 아트까지 잡을 수 있죠 자, 쉴드 걸고, 아트 잡고 자, 데라스는 못 잡았다 근데 자, 데라스는 혼자서 못 막죠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업데이까지 쭉 밀어봅시다. 지금 다른 버프도 있고, 상대도 좀 제라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상대 업데이까지 쭉쭉 밀어봅시다. 지금 4대5인데, 현재 스코어 2 0대1 9 오히려 저희가 7킬 앞서죠. 기세도 아주 좋아요, 지금. 미드 업데이까지 밀고, 쭉쭉 갑시다. 상대는 5분인데, 일단 저희 2차 타워도 아직 못 밀었죠, 미드. 자, 이번에도, 미드, 어우, 리까지만 밀고, 차분하게 2 0만 보고, 빠지도록 할게요. 쉬가궁 날렸는데, 자, 오, 세라스숙박만 맞으면 돼요. 오케이. 차분하게 걸어서 도망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애쉬 궁 썼으니까 궁 썼다고. 체크라 하고. 아이버님, 이거 이기면, 어, 유튜버 제대로 된 일이에요? 아, 어, 그죠 지금 4대5니까 이거 이기면 유튜브가 제대로죠. 아이가 깊숙이 들어왔는데, 지포지션 제대로 좋죠. 자, 쌈 싸먹어볼까요? 자. 오케이, 무대 켜서 진실의 방으로 앞으로 진돌를 가볼게요. 일단은, 베이지를 통해서 상대가 보무있게끔 일단 길 막아볼게요. 진실의 방 통해서. 잡아볼까요? 전면 속과, 이렇게, 애시까지 잡아내고, 일단 상대, 어, 딜러들 두명잡아냈죠 자, 아, 지금 라인도 좋기 때문에, 리드로 쭉쭉 밀죠? 이거 게임 끝났는데, 이거? 상대 두 명이 없고, 저금네명 있죠? 상대 딜러진 두 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 라인도 좋아서, 이번에 확실히 끝내버리죠. 자 현재 킬스퍼 28-19 대 뭐야 지금 광타로 지금 베이지 보내버린거예요어 기분상하는데요 자 일단 차분하게 들어왔고 일단은 모두의 카즈가 피가, 피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분명히 금쓰고 들어오고요 금수고 들어오면 바로 구원수고실드를쓸게요아저희가 어, 이미지 버렸죠? 구원쓰고 일단 미렐님한테 쉴드를벗예요 자, 이레일 추가적으로 들으셨고 이리고 팀원 산지 이레일 너무 기쁜데 일단 차분히 걸어가서 신세를 어, 이레일을 사입고 자, 이렇게 4대5이전니 그리고 기분좋게 제라스님의 풀을 납작하게 만들어 드렸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